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이륜 자동차 운전 계약 후 알리의 의무, 설명 의무가 대립하는 경우 상해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지법 2019 가학 43449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4. 아,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보험계약 및 제2보험계약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후 망인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서 모니터링 상담사와 통하면서 보험가입하실 때 청약서에 서명하셨습니까? 건강관련 질문서에 서명하셨습니까? 보험가입 내역이 기재된 최악서를 받으셨습니까? 상품설명서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설명서를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모두 네 라고 답변한 사실 2015년 9월 14일부터 2018년 4월 20일까지 6회에 걸쳐 이 사건 제1보험계약 내지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 방인의 M 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 인정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각 보험계약의 실질적 계약자가 그 문언과 달리 원고 B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이 이 사건 제1보험계약 및 제2보험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가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에 의한 해지권 발생 여부, 망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비가 피고의 보험설계사 L과 함께 이 사건 제1보험계약 및 제2보험계약의 청약서 등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위각 계약 체결 당시 망인은 위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던 점위각 계약 체결 이후에도 위 L이 망인에게 오토바이 보유 및 운전 여부에 대해 묻거나 그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아래에서 보듯이 1인 자동차를 보유한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제3보험계약에 있어서도 망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서 등이 작성되었는 바 이때도 망인이 이륜 자동차에 관한 약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나 상법 제 653조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 증가로 인한 해지권 발생 여부 망인의 오토바이 보유 및 운전과 관련하여 망인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다이 사건 약관 조항의 계약 후 알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 발생 여부 이 사건 약관 조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은 피고의 명시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망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비가 피고의 보험설계사 L과 함께 이사건 제1보험 계약 및 제2보험 계약의 청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위각 계약 체결 이후에도 위 L이 망인에게 오토바이 보유 및 운전 여부에 대해 묻거나 그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원고비에게는 이륜 자동차 보유에 관한 통지 의무를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원고비는 이 법정에서 본인 신문에서 이 사건 각보험계약 체결 청약서 작성 당시 위 L은 이륜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 자체를 한 적이 없고 청약서의 계약정 알리의무 사항의 체크도 직접 하였다는 취지로 반대되는 진술을 하였는데 증인 L이 이 법정에서 필적 감정 결과와 다르게 방인이 사건 각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서명란에 잡히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제3보험계약 당시 원고 b 는 망인의 이륜차 보유 및 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와 달리 청약서의 계약정 알리무 사항란에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 및 제2보험계약과 동일하게 비영업용 수용차를 운전하고 이륜차를 소유하지도 운전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L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L이 망인이나 망인을 대리한 원고비에게 계약 후 통지 의무의 존재 및그 위반의 효과에 대한 명시설명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그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약관 조항을 본 이야기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기한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라, 이 사건 거절 통보에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피고가 위 거절 통보 시 원고들에게 발송한 문서에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 중에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거절 통보에 상법 제652조 제1항 상법 제653조 내지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기하여 이 사건 제1번 계약 및 제2번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위 거절 통보 이후 제적기간 내에 다시 상법 제652조 제1항 제653조 내지 이 사건 약관조항에 기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도 없습니다. 소결 이 사건 제1보험 계약 및 제2보험 계약에 관한 상법 제652조 제1항 제653조 내지 이 사건 약관조항에 근거하여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수없을뿐만 아니라 설령 위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절 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보험 계약 및제2 보험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해지에 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제3보험 계약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다. 이 사건 제3보험 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 원고 B가 2014년 7월 25일 보험설계사 l 를 통하여 비보험자를 망인으로 한이 사건 제3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망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실 위계약 관련 청약서 등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자필 서명은 망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인정 사실을 앞서 본법위에비추어보면이 사건 제3보험계약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망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유효함에도 그러한 서면동의가 없었으므로 위 제3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다 보험업법 제102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L은 보험전문가로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망인에 의한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험계약자인 원고 B에게 설명하고 망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L은 원고 B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고 피보험자 동의란에 망인이 아닌 타인의 서명이 기재되도록 함으로써 위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 비보험자 망인의 서명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여가 되어 원고 b 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L이 이 사건 제3보험계약 보험 모집을 하면서 보험 계약자인 원고비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망인은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기점인 2012년 6월경부터 이미 이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는 바 이와 다르게 망인이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기간 중 이륜 자동차를 보유하기 시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계약후 완료의무 위반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원고비의 과실비율은 30%로 보고 반대로 피고의 과실은 70%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액을 지급할 의무는 피고에게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